된다. 아, 하나가 물따라요 우리, 우리, 이잉꼬갈국고잉꼬갈국신고 잉국 갈고, 잉국 갈고, 잉국 고고 잉국 고잉고잉고국 갈고, 잉국 갈고, 잉고잉꼬고 그니까 이게 이게 면이 여기서 어, 직접 어, 직접 한 거야. 밀어봐주세요. 띵, <웃음> 해국수. 해국수. <웃음> <아이, 웃음> <웃음> 고마워. 밥에 도봐 밥에 와 말은 못해. 우리가 우리까지 왔어야 맛있는 거. 사람 얼굴이 보여서. 벌써 죽어. 아이, 아 u 어 t i m 도 Beast 바로 p